이회 다시 이회 이십 대2가 없는데. <끼리> <끼리> Wow. 와나 진짜 운이 안 좋았으면 나세번 맞았어. 와나 진짜 운이 안... 아 그게 똥이야. 나 진짜 운이 안 좋았으면 내가 여기에 있었거든요. 여기서, 여기 있었거든요. 여기서거있는데딱 떨어진 거야. 오뭐또 사잖아. 난 머리 이렇게 나오네. 지금 어 현재 3시 20분, 네 오후 3시 20분인데요. 제가 지금 여기 뭐 놀이공원인데 놀이공원 아니고 이제 그냥 조그만 뭐 공원에 왔는데요. 제가 이제 지금 복스노트, 네, 아어 갑자기 주민이 되네. 복스노트 2! 네 시즌 2의 로빈 역할을 맡게 됐는데 어 제가 이제 뭐 아마 곧 저의 신이 이제 올 거라서 지금 우선 차에서 대기 중인데요. 어 이번 복수노트 정말 열심히 찍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로빈도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고요. 저 사무엘도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날씨가 좋아서 멋있는 신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힌트 드리자면. 이겁니다. 네, 네 개는 안 해드릴게요. 근데 그게 절신이고요. 너무나 덥습니다. 너무나 덥고 이제 벌도 생겨요. 야 옆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. 벌이 이제 생기니까 왠지 여기서 차에서 내리면 한방 한 저한테 쏠것 같아가지고 어떤 일이 생겨도 차에서 안 내릴 겁니다. 아, 드라마 찍어야 되지. 네. 뭐 아까 그 말한 건 혼잣말이니까 그냥, 그냥, 그냥,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제 준비 슬슬 해보도록 할게요. 안녕. 머리 이렇게 나오네?